역학적 상사성. 라그랑지 안에 어떤 상수를 곱해도 운동방정식은 불변이다. 이때 운동방정식을 적분하지 않고도 유용한 운동성질들을 추론할 수 있다. 가령, 다음처럼 동차함수 꼴의 위치에너지를 포함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여기서 알파는 상수이고, K는 함수의 동차차수이다. 이때, 좌표를 알파 배, 시간을 베타 배, 변환시켜보자. 즉, 길이 변환 비율은 알파, 시간 변환 비율은 베타이다. 그러면, 속도는 다음처럼 변한다. 또 운동에너지는 다음처럼 변한다. 한편 위치에너지는 알파의 k제곱에 변환되므로 알파 베타 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 변환 결과는 라그랑지안의 상수 알파의 k제곱을 곱하는 것과 같다. 이때 운동 방정식은 불변이다. 모든 좌표를 동일하게 확장한다는 것은 입자의 경로를 기하적으로는 닮았지만 크기가 다른 경로로 대체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의 위치 에너지가 카티전 좌표 표현에서 k차 동차 함수일 때 좌표를 확장 변환하더라도 운동 방정식은 불변이므로 운동 경로는 닮은꼴로 변환됨을 알수 있다. 그리고 대응 점들 사이의 운동 시간 비율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l 프라임 퍼 l은 두 경로 길이의 선형 비율이다. 시간뿐만 아니라 변환 대응 시간에 대응점들에 있는 어떤 역학적 양들도 l 프라임 퍼 l의 거듭제곱 비율이다. 가령, 속도 에너지 각운동량은 다음과 같다. 이것을 비례 관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미소 진동에서 위치에너지는 좌표의 2차 함수이다. 즉, kE2이다. 이때 식1로부터 진동주기는 진폭의 무관함을 알수 있다. 균일장에서 위치에너지는 좌표의 선형함수이다. 즉, k equal 1이다. 이때, 식 1에서 알수 있듯, t' per t equal l' per l square root이다. 하령 균일한 중력장에서 중력 낙하 시간은 초기 고도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케플러 제3법칙 두 입자의 뉴턴 인력이나 또는 두 전하의 쿨롱 상호작용에서 위치에너지는 이격거리에 반비례한다. 즉, 위치에너지는 차수 k 이퀄 마이너스 1인 동차 함수이다. 이때 t' per t 이퀄 엘프라임 퍼엘 파워드 바이 스리 퍼 투이다. 가령 궤도 공전 시간 제곱은 궤도 크기의 세 제곱에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다. 비례열 정리, 위치 에너지가 좌표 동차 함수이고 공간의 유한한 영역에서 운동한다 하자. 이때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평균 사이에는 비리얼 정리로 알려진 간단한 관계가 있다. 운동에너지 t는 속도의 2차 함수이므로 동차 함수에 대한 오일러 정리로부터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운동량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이 식을 시간에 대해 평균해보자. 어떤 시간함수 ft의 평균은 다음처럼 정의된다. 만약 ft가 6의 함수의 시간 미분 dft per dt이면 그 평균값은 0이다. 주어진 개가 공간의 유한한 영역에서 유한한 속도로 운동한다 하자. 이때 선 pa.ra는 6개이다. 식 2에서 첫 항의 평균값은 0이다. 둘째 항에서 .pa를 마이너스, 파워셜 유퍼, 파워셜 ra로 대체하면 다음과 같다. 때때로 이 식을 주어진 개의 비리얼이라 한다. 만약 위치에너지가 위치벡터 ra의 k차 동차 함수이면, 오일러 정리로부터, 식 3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 평균 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때 평균 운동에너지와 평균 위치에너지는 개의 총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다. 특히 미소진동 k이퀄 2에서 평균 운동에너지와 평균 위치에너지는 동일하다. 뉴턴 상호작용 k이퀄 1에서 2 e 곱하기 평균 운동에너지 t이퀄 마이너스 평균 위치에너지 6 총에너지 2이퀄 e 마이너스 평균 운동에너지 t이다. 나중에 케플러 문제를 다룰 때 보게 되겠지만 이것은 이런 상호작용에서 총에너지가 음수일 때만 유한한 공간 안에서 운동한다는 사실과 일치한다.